안녕하십니까. 우돌이 의원 이현진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 아, 느낌 좀 있으신가요? 2022년 이민 년, 아, 이렇게 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세 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엎드려서 절은 못하지만 예, 여러분들한테 아, 우리 우돌이 의원을 참 정말 예,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주시는 많은 우리나라 목공인 여러분들한테 예, 제가 새해 인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 역시 이민년 새해에는 어, 저희 우도르 이연도 어, 정말 어, 좋은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목공에 아주 조금이나마 예, 도움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어, 기업으로 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목공인 여러분, 다들 어, 이민년 새해에도 안전 목공 하시고요.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해, 새해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공인 여러분, 절 받으십시오. 예. 어쨌든 소원 성취하시고,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쨌든 어, 2022년 어, 이민... 뭐야?